자, 낙지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금어기가 오거든요. 금어기 오기 전에 한번 아, 뭐 세발낙지 먹방 한번 또 간만에 인연 해볼까 합니다. 자, 뭐 고청호시장 어, 영운수산에서 세발낙지 어, 20마리. 그러니까 10만원에 구매를 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0마리 한 점. 네. 아, 서랑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간만에 새발낙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 낙지가 지금 서해 남부쪽에서 나오는 이 뻘낙지 맛있는 뻘낙지가요 어, 6월 21일부터 금기에 들어갑니다 아, 아직 6월 21일이 오려면 아직 음, 한달 이상 남긴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뻘낙지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어요 지금 살짝 드실만 하실 거라 생각이 어, 듭니다 지금 요새발낙지요 20마리 한접 10만원에 제가 청호시장에서 구매를 해왔거든요 네. 금어기가 오기 전에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지금이 딱 기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간만에 어, 낙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늘이에요 마늘, 이 잘라놓은 마늘인데 이걸 이쪽으로 싹그 낙지가 있는 그릇 옆으로 싹 붙여놓으면 낙지가 타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네. 야. 자 여기 빈 그릇은 왜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 바로 이, 바닷물이에서 낙지를 딱 짜주고, 예. 빨판이랑 싹잘 짜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합니다. 어, 따라하지 마세요. 아 압니다 음. 이게 대충 씹어드시거나 아니면 잘안 씹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웬만하면 조사드시고 진짜 나는 꼭 먹어봐야겠다 하시면 발큰발 발 하나씩만 잘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많이 잘 씹어가지고 잘 드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보시는 거로만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길 또 추천드립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꽂아서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야, 자이 나무 젓가락은 낙지 머리인데 있죠? 이 머리인데 요걸 잘 꽂아가지고. 여기서 쫙 돌려줍니다 이렇게 싹. 호롱이 하듯이 그래서 참기름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기름을 쏴쏴 아 먹다가 이가 이에 낙지 발이 낄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드시라는 얘기가 이게 안 넘어가면은 목에 좀 걸릴 수 있어요 응 아우. 지금 라이브 방송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초장 원하시는 분들 손자 나는 어, 초장에 좀 이렇게 딱좀 어, 먹는 걸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사장님들 뭐, 치기 힘드니까, 일, 수, 일 써주세요, 1. 네, 지금 채팅창에. 어, 지금 천분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채팅, 1000명 오셨는데, 예. 난 지금 초장, 초장에 좀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예. 아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장난 아닙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초장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 얘는, 야, 얘는 사이즈가 좀 있네. 얘, 이런 친구들이 좀 먹을만한 사이즈예요 맛이 좋아요, 예. 너무 작으면 또, 감질라고, 자. 발을 또쭉 짜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게, 뭐야, 뭐, 너는 먹으면서 무슨 뭐, 허세 부리는 거야, 그럼 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먹고 어느 정도 노하우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사고가 나면 굉장히 또 대형사고로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진짜 꼭 조사서 드세요, 여러분들. 자. 야여러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얘가 활, 활기가 왜 이렇게 좋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그래서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말렸다 말린다 말린다 말린다 초장 야왜안 나와 자 오우 아우도 사사 흐음 아, 아, 아 순간 낙지 피 묻은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기가 막힌 진장 사실 요게 자체로 조금 이제 바닷물에 있던 거고 짜도 짭짤한 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먹어도 굉장히 짭짤한 그 맛이 좀 납니다. 예. 샤. Yeah. 음. 아... 아... 자 뻘락지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한번 자, 2무마리입니다 20마리 자, 뻘락지가 아닌 건 이거 1호 해가지고 탁 뜯어먹으려 그러면은 굉장히 질겨서안 뜯어집니다 근데 뻘락지는 굉장히 발이 힘이 굉장히 센 것과는 다르게 발이 굉장히 또 부드럽습니다. 자 보세요. 이발 하나 있죠. 이만 살짝 대도 턱 끊어져요. 음. 한입도 해봅시다 아 김동현님께서 두 마리 한 번에 먹어주세요 노노노노 위험합니다 김동현님 굉장히 힘줘가지고 많이 씹고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방, 한, 한 방에 한방두 마리를 먹는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자. 사사 아, h come o 어? 자, 다시 또 초장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러면은 수정하려면자자자 자자 아유 사사 얇물이 조금 나오네요 <웃음> 머리 안에 바닷물을 살짝 뱉어주네요 <웃음> 와... 라이브 보고 계시는 삼성정자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팁을 또 하나 에, 알려주셨는데 요 낙지 여기 그 몸통 안에다가 요 마늘, 생마늘 하나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네, 참기름 살짝 딱 해가지고, 음. 이 안에 그 이거 넣는 게 집어넣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오 집어넣었어, 집어넣어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습니다. 었 네,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해서, 어. 딱 손가락에 감은 다음에. 자, 참기름을. 싹 묻혀서 대가리인데다어 그래서 나기가막 어, 자. 다 말했다. 응. 음. 아 저도 이제 아빠가 되지만은 어..아이들한테는 진짜 한 5살 이상 됐을 때 낙지를 먹여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은 발을 진짜 요만큼씩 진짜 조그맣게 잘라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또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어..낙지를 또 생으로 해가지고 먹게 되면 한 진짜 요만큼씩 해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주셔야 돼요. 어,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더 사고가 더날수 있어요.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그니까 제가 보는 거로만 좀 만족하시라는 얘기가 어, 진짜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 한 병을 더 까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또 모든 지금 채팅을 읽, 읽다 보니까 어, 또 저도 이제 아들아빠가 되는데, 또, 좀 육아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어,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한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어, 이제 유부남의 이제 애기아빠가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아, 라고 하시는,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조금이나마 대리만족 하기, 되기 위해서, 아 제가, 자, 맛있는 낙지에다 소주 딱한입 하는 거, 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자, 오우, 야, 쉐야! 사사! 썸네일영 하나 좀 만들어야되나? 응. 내가 누구 따라하고 있는지 혹시 알겠어요? 난 영화 헐리우드, 음, 헐리우드 그.. 영화 주인공을 따라하고 있는데 수아수아 아, 삼성전자님 맞습니다 혹시 콩스크라인인데 그건가요? 이야 삼성전자님이 저.. 저.. 방송 좀 자주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센스가 있네 아 바로 아시네 아우 음. 환희 은님께서맛 표현 좀요 맛을 표현하자면 쫀득하면서 뻘락지는 부드럽습니다 예. 이게 그 돌락지나 이런 거는 느끼지도 않아요 잘 그래가지고 삶아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종류인데 요런 그 뻘락지나 새벌락지는 부드러우면서 나름 또 힘은 또 세요 하면서 이 몸통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 짭짤름한게또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또 맛이 좋습니다 소주 안으로 굉장히 좋고요 음. 그냥 겁나 맛있습니다 네 젤라더말로 해벨라이 맛있습니다 네쪼 쏴쏴. 네. <shrielly> 쏘아 so, so. 상당히 지금, 저, 임종을 앞둔 친구 같아요. 에. 아, 움직임이 없는데. 자. 어, 지금 살짝 간각은 살아서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 네, 빠르게, 빠르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게 페이크였네. 주분 쪽 하다가, 입에 들어가 씹으니까, 엄청 움직여. 페이크였어요. 아유. 야, 얘힘 봐라. 여러분, 잠시만요. 꽤 됐거든요. 먹물 소면서 야, 야, 야, 야, 그, 오! 자, 마늘 도 머리 넣고. 자. 자. 쏴서. 아 참기름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는데 그게 또 까먹어가지고 아 역시 부먹 <웃음> 찍먹 보단 부먹. 자. 아. 어자 아, 오늘 또 오랜만에 요 산낙지 20마리 한접 어.. 기가 막히게 또 맛을 한번 봤습니다 음. 자 마무리하면서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이 낙지는 잘못 드시면 정말 큰 사고입니다 어.. 이게 무슨 다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거로만 만족하시고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낙지를 발만 이렇게 좀 잘라서 그리고 좀 차분하게 짧게 잘라가지고 드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대리만족으로만 좀 만족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